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첫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4월 초판이 되었고 한해 최고의 그 바쁜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지빠지만은자 오늘 첫 강좌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강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를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은 오늘 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다시 한번더 추가로 하셔야만 완벽하게 터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식 첫 번째 강좌로 이제 부터 시작을 할게요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주목적이 수리사주입니다. 수리사주라는 것은 숫자로 이치를 계산을 해서 이 사주를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사주는, 타고난, 타고난 운명에, 우리 누구나 타고난 운명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치? 이 속에서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변화되는 가정들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유형들을 완벽하게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세대는 그 옛날 세대하고 달라 갖고 한자라는 것이 아주 곤란합니다 한자를 모릅니다 그지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이것은 한자를 쓰지 않고 전부 다 숫자로만 계산을 해서 가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학문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풀어나갈 수도 있고 그동안의 경험에 이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전을 다 겪어 왔고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독일에, 프랑스에 호주에 대만에 중국에 말 끝없이 모두 다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적중률이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풀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변화되는 이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타고난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사주로서 우리 태어날 때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 논리입니다 논리니까 기존에 생각하시던, 배워하시던, 알고 계시던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념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은 뭐별 다를 것이 없지만 개념상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접목을 해가면서 이해도 해주시고 조금 다르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맞으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살아가면서 변화,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첫 번째 요인은 이 부모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태어난 운명은 똑같은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그러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운명이, 뭐, 음, 응? 재벌, 대체벌의 손자로 태어났을 때와, 저쪽에 농부의 손자로 태어났을 때는 엄청난 가는 길이 달라지 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역량에 따라서 가는 이 갈길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 버린다 그 그래서 정해져 있는 타고난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것은 그대로 있는데 가는 길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내 타고난 것이 어사라고 한다면, 어사의 재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모를, 누구를 만나야 되겠나? 어사에 관심도 있으면서, 어사가 되기 위해서 뒷받침이 될수 있는 부모를 만나야만 어사의 길을 가는데, 아, 부모가 뒷받침도 못 해주고,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어사의 길을 못 간다는 거지, 타고난.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운명이 바뀌어 가는데,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 만나는 것도 일종의 반적인일환경에어 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선생님을 누구를 우리 공부하다 보기 때문에 애기들이 선생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하, 너는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말 한마디에 그 길로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 말을 안 들어갖고, 어? 인생이 좀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될때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가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될때똥 노는 친구를 만나면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있다 손치더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런 노력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 오신 우리, 음, 분들은 지금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풀어 가는데 이 이론은 제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상담 분야에서는 이 큰 성을 하나 사 놨습니다. 누구도 깰수 없는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를 하시고 계신 분하고 저기 맞을까 하고 저 뒤에서 그 지켜만 보고 있으신 분하고 차이는 나중에 1년 뒤에 2년 뒤에 차이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먼저 시작하신 분은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것이고 뒤에 시작하신 분은 이제 표현은 학생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노력이란 이런 분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는 것조차도 모두 다풀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자신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이번 한 학기에 어떤 상담도 기초적인 상담이 깊이 있는 거 말고 기초적인 상담을 100%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릴겠니다 하나 기 동안에 두 번째 강의에 들어면 심도 있는 실전 그 실전 상담은 사람마다 너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 굉장히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네. 그큰 스님 위세, 큰 스님 위세에서 스님들이 상담을 신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딱 막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 우리 팔 수밖에 없다 이말 그제 부처님 말 최고의 그거니까 부처님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 중에서는 종교심이 상담의 한 50% 정도는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차 철학을 보러 가게 되면 불신이 50%가 되고 절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긍정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물로 갔을 때 상담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게 못 믿는 것이 50%고 믿는 것이 50%인데 가면 우리 스님도 그렇잖아요 그치? 딱 오게 되면 우리 스님이 어떻게 상담한다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은 열마디를 해도 설득을 시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른다는 거죠 많이 느끼셨죠? 자, 내가 힘들다 하게 되면,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아, 이 부처님의 도움도, 가피력도 필요하고, 조상의 도움도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지 그럼 철학은 뭐 갖고 할까? 요어마어한것다 풀어가지고, 이론으로 점명해갖고, 인지가 되면 다인데, 인지 안 되게 되면, 우리 상담, 이거 허상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모두 다풀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기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번 학기에 끝나게 되게 되면, 그, 우리 절에서는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엉뚱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만 한, 저, 철학원하고는 비교하고는 공부로서 상대가 안 돼. 그지 공부만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지만은, 한 학기 딱 끝나는 순간에 이 상담에 대해서는,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제가 강사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돌아가갖고 복습을 좀 해주시라는 거 왜냐면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하루에 단어를 한 개를 외우게 되면 365일이 지나게 되면 365개의 단어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서 하루에 350, 365개를 계속 외워가지고 365일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365개 단어를 절대 외울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한 것만 오늘 저녁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한 것만 오늘 저녁에 복습만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완벽하게 터득해고 오시면 한학기 끝나는 순간에 어떠한 철학 상담이든 심리 상담이든 붙어서 이길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할게요. 조건은 그것만 딱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 조건이 없고. 복습 예습도 필요 없고 멀리 가실 것도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 타고난 운명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나아가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상담을 할까요? 이거 갖고 상담을 할까요? 그럼 이것도 답이 없고 이것도 답이 없어지 보는 거예요. 그때 보면, 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도 답하고, 이것도 답할 수 있죠. 이것을 접목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타고난 운명을 놓고, 타고난 운명을 놓고, 자 여기서 현재 시점에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미래도, 이 미래의 운세도 모두 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는 물론 미래도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게 터득하시게 되면 누구나 똑같은 대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게되 서울에서 상담하고 부산에서 상담하게 되면 똑같은 답이 나왔을 때는 이상담자는 어떨까요?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집에 가서 틀리고 저 집에 가서 틀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죠. 그죠? 그동안에 아무도 안 믿는 그런 이 불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 종교는 종교심이기 때문에 긍정이한 50%는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담도 우리가 철학 같이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학적인 상담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종교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이번 학기에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리 사주를 풀기 위해서 글자 몇감만 먼저 우리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아 여기 한개 빠졌네 잠깐만요 이것을 놓고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한 한자일 뿐인데 수-리-움-풍-액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는 여기서 나타낸 숫자를 저희들이 수리 법칙으로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제, 그러면 이놈의 숫자가 인간의 운명과 운세를 푸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말로 맞을 것인가, 이게 틀리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제, 자, 그래서 이 숫자의 정의를 제가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그제, 계속 이것은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 해놓고 나게 되게 되면, 수, 이게 뭘까요? 이것을 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숫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다가 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숫자에는, 첫 번째는 우리는 숫자로, 모든 것이 이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하고 있을 거예요. 수 하게 되면 무조건 숫자. 하나, 둘, 셋, 넷. 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장 첫 번째 노는 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가 두 번째의 이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을, 아야 이것을 우리는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 숫자는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목숨이라는 것이 그려집니다. 목숨. 사진을 보시면 딱 목숨을 해놨습니다. 자, 목숨이라는 것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에는 아마 한 열대까지의 뜻이 있을 겁니다. 사진에서 찾아보면. 숫자 해갖고, 수를 탁 치게 되게 되면 그 뜻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첫 번째 뜻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풀 때는 첫 번째 뜻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이 재능을 타고난 우명만 가지고 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네 번째 뜻은 그냥 한번 말씀 하번 해보십시오. 말씀하는 그 순간에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수는. 수를 우리는 이것을 풀게 되면 이것은 풀이라는 말이 있어요. 풀이. 수에는 수는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제 풀이 속에는 계산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수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비법. 수라는 뜻에는 비법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그,인데, 이 종교 상담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 적은 게.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방책입니다. 방책. 자 그러면 이수 하나만 풀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턱으로 이 수는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자 수의 진리를 사용해서 수로서 표시하고 수는 인간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고 운명을 결정짓는 것인데 이 수로서 이것을 풀고 여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인생살이의 비법을 풀어내고 이것이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게 더하고 빼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수로서 이것을 숫자를 썼다는 그 자체는 이것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는. 그럼 이것을 모두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사오면서도 생각을 안 해본 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해 운수할 때 이것 쓰시죠 숫자 쓸때 한해 신수할 때 숫자 이것 쓰시죠 그런데 왜 이런 숫자를 쓰고 있었는지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신수하는데 왜 숫자가 이게 들어 있을까 그러면 신수의 숫자가 딱 불어있으면 몸을 어떻게? 해? 애군들을 막아내는 방책이라는 겁니다 신수는 그럼 운수라 하게 되면 한 해의 운을 풀어가는 이풀이법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또 여쭤보고 하겠어요. 풍수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을 쓰시죠.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것이 원래는 틀린 겁니다. 이게 아니고 풍수예요. 풍수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자꾸 이거 양택 음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단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바람과 물이 아니라 이 제가 좀 설명 해 드릴게 이 인간에 불어오는 바람을 풀어가는 이 방책이에요. 원래는 풍수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수가 이런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풀어서 인간의 운명과 운세를 모두 다 풀어서 이것을 막아주는 것. 애운까지 막아주는 것이 이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뜻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이치지. 그지, 이치 그렇게 리하는 것은 이치예 이 동네 가운데 우리 가장 중요한 보석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자연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진리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이 우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이 자연체라든지 자연의 법칙에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자 그러면 이 자연의 이치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리가 되고 과학이 되고 우리가 수리가 되고 여기에는 학문이 되고 이런 것이 여기는 이론이 되고 이것이 바로 리예요. 그러면 숫자로 숫자의 진리를 이용해서 숫자의 우주의 진리를 이용해서 이것의 이치에 논리에 과학과 이론에 이런 식으로 접복을 해서 이것을 풀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운이라는 것은, 이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데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제 운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딱 정해지지 못하다는 것들. 자, 그래서, 우리 논리에 낮출 때게 되면, 이런 큰 보자기가 있다면, 여기에 운을 담는 보따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 운을 담는 사람은, 이기 보따리가 어떤 보따리가 되겠어요? 운 보따리가 될 것이고 복을 닫게 되게 되면 복주머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담느냐 담지 못하는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사람의 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정해진는 것이 아니라 운은 계속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주어서 돈을 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지 못해가지고. 돈이라고 생각해갖고 종이만 잔뜩 담아가야 그러면 이게 종이 보다리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이 운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수리법칙에 따라서 운이 되는데 이기는 풍이라는 거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풍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풍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 풍에는 어, 자연의 바람은 바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연의 이치에서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불은 바람이 바람이고. 사람에게 풍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한 들어보자. 사람에게 머리에 풍이 아프면 우리 뭐 합니까? 중풍이지. 뼈에 뼈에 어, 통풍 되는 거지. 그러면 배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고통이요. 위가 아프면 위통이요. 배가 자, 그래서. 사람을 이 풍이라는 것은 이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인간에 주어지는 바람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법칙에 따라서 인간에게 이 못되게 불어오는 바람 이게 우리가 좋은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살랑살랑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람은 우리한테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폭풍이 들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이게, 인간에게, 인간을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 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이든, 중풍이든, 통풍이든, 모든 것이 통으로 통하는 거예요. 고통. 응?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아픈 것은 아닌데, 남이 보면 배 아픈 통은 뭘까요? 십통이잖아. 요 <웃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통이라는 겁니다. 응? 근데 통은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이 풍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풍은, 인간에게 주는 것은 통을 만드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풍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바람하고는, 인간의 뭐 바람이 뭐, 뭐,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통, 고통, 중풍, 뭐, 이런 거예요. 풍자, 통자는 항상 여기에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풍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는 애군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이애인데이 풍이 불게 되게 되면, 참, 다, 이것이 애군은 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요 풍이 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심통, 뭐, 이런 게, 그때통짜만 붙었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것을 쭉 하게 되면, 이것을 다알고나면 그다음에는 우리는 뭘까요? 그다음이 바로 지금 우리 스님들이 하셔야 될 몫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몫이라는 겁니다. 이까지는 상담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지? 공부해가지고, 어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데, 여 뒤에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다. 나 남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방풍, 개운, 우리가 호신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조상이 걸려 있으면 조상을 천도를 해줘야 되고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이게 고통에서 벗겨주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이 종교잖아 그죠? 이것은, 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것이 해결되려면, 일단 이 종교 신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마음이 있어야 그 바뀌는 것이지.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고쳐주겠네. 그지?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어찌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공부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요건리고는 일반 사람이 도저히 할수 있는 거고, 상남자 카운셀러가 할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여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와 기도도, 수련도, 수양도, 응?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종교라는 그런 개념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여기까지를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또 궁금하시겠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뭐 자신 <웃음> 자신하는 거. 이게 이 이론은 세계 최초의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세계 최초로 이 이론을 전수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수리 사주를 가르칠 때는 이 종교에 관련돼 갖고 깊이 있는 것을 안 가르칩니다. 그럼 뭐 할수 없잖아요, 그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것을 드려야 될 거지. 이 부분은 제가 강좌를 안 합니다. 강좌도 안할 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이? 내 강의 해본 적도 없고 단지 내가 해줄 수뿐이에자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 가시고 이것은 이것이 나중에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다음 다음에 하게 하게 되면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천부경이라는 것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게 되면, 니가 뭐 똑똑해서 니 <웃음> 네 마음대로 정해놔놓고 이것을 맞다고 우기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중요한 재산을 제가 남겨줬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종교로서의 천국이 우리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전 세계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와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종교는 전세계 어디 가도 없다고 어,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 훌륭한 내국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자 그중에서도 이 천부경으로서 펼친 어, 초기에 막 지금의 결과야 좋든 나쁘든 저는 그거는 다치 않으라고 저는 이런 분들이 에,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천부기을가고 미국 세계에서 알린 사람이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옛날에 신앙촌에 우리 박동승 목사 아시죠 그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이박동승 목사를 통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도 만나지 못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 천분을 갖고 진출한 분이 우리 문승용 목사입니다. <웃음> 문승용 목사가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간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안에 뭐 부작용 이런 거야 우리 택해놓고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간게 우리 단월대에서 혹시 아시죠? 국학원에서 이승은 우리 총장이 이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이 필진하지.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천부경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은 나라 우리나라는 이 천부경의 모든 종교가 천부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교회든 절이든 뭐 어디든 간에 이 천부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천부경이 경전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의 진실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설명이되는 거예요. 천부경은 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은 단지 81자의 글자일 뿐이다. 그동안에, 아, 천부경을 해석이 좀 불가능하고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은 막 그냥 경이라 해갖고 그냥 천부경 막 요구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천부경 81자는 우리가 한 9000년 전부터 내려왔는데 천부경에나 많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글자만이고요 산에 가게 되면 뭐 청산에 뭐풀때이 뭐 글자예요 팔자. 그러면 이것이 우주의 진리를 담아나는 불가 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불교는 불경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경전이 없잖아요 그렇지? 이 핵심적인 경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천부경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다고. 누구도 못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준 경전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81자 위에 천부경의 글자를 더 박아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천부경의 어디 거대한 경전인 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를 설명하, 진리를 설명하는 단순한 가학기술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뜻을 옛날에는 우리가 말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글자들을 우리가 책으로 이래 남길 수가 없었어요 팔만대장님도 만들어진 데가 고리시대 아닙니까 그제? 이거는 그보다도 훨씬 수천 년전 9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게 뭐 글자를 전달할 수 있는 가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81자가 그냥 우리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뺏어갈 해도 뺏어갈 수가 없는 나라의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은 어떻게 이 천부경 같고 좀 소위 말하는 사비 종교가 좀 많았을 뿐이 가지고 이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후일에는 이것이 나중에 국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은 단순하게 경전이 아니고 81자의 글자리인데 이것을 우리는 수와 이 수리를 제목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를 풀고 이치를 풀어난 것이 이천부경이다 그렇게 천부경을 우리는, 저기 뭐 경인데 우리하고 경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글자였다. 81자밖에 안 되니까. 그 속에 심한 뜻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대대로 내려오게 만드는 근본이에요 그러면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럴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이 천부경이 연관이 있는 것 연계된 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어, 오늘 또찬송가 그뭐 이야기도 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찬송관 중에서 위대한 은총이라는 것을 혹시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해가지고 이것이 찬송가로 됐는데, 이 천만 원이 찬송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영국의 존 뉴턴이가, 존 뉴턴 목사가 하도 이 노래가 구슬프고 우리 아리랑 같이 구슬프고 노래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곡조에 이 찬송가 음을 갖다 붙인 것이 이 찬송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곡이 어디 있냐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미국 혹시 가시게 되면 아메리칸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게 게되 되면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체로키인들이 체로키 인디안들이 부르는 노래가, 부르는 노래가 이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엄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메이, 이 원곡을, 체로키들이 부르는 원곡을, 원곡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한글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요 그래서 한글말이 어떻게 보게 되면 외계인이 만드는 말이라고 했지. 이것이 인류의 초상들, 우리 초상들이 만드는, 얼마나 대단한 논 어, 그, 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입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뭐, 정리만 했을 뿐이지, 이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음. 그래서 이 체로키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 우리 선조가, 이것이 우리의 동이족이라고 이쪽의 동이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저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가면서 이것이 전달되어 있는 하나의 에, 음, 부모가 남기준 글을 뭐라 합니까? 노래 까랑있는 거지 우리 아리랑 같이 우리 민족이니까 아리랑을 불러갖고 이것을 위안을 삼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체로키 인돌이 부르는 이 노래가 한글하고 똑같아요 한글이에요 한글 발음이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이 넣는 바음그 자체를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이 한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체로키 인들이 부르는 애국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한가는 종교심이에요. 네가 살아남으려면 이 조상을 섬기라는 거. 그렇게 되면 너는 영원히 구원을 그 나중에 그거 보면 이게 필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결혼식 할때 결혼식 할때 축가를 부르죠 옛날 사람도 노래 이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노래가 각자 그 곡조 그 글자 한 개만 바뀌어 갖고 하나는 산송가가 되는 거고 하나는 종교 응? 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슬퍼서 소상칠 때 이것을 풀 때는 이세 가지 뜻을 한무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발음이, 글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발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게 부르면 초상을 칠 때, 우리 부르는 노래. 즐겁게 부르면 어떻게? 결혼식 때 축하. 보통 때 부를 때는 이 종교. 이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상형문자로 상형문자가 되는데 상형문자로부터 이 한자가 발전하게 됩니다 표기가 그런데 이 노래는 이 한자를 그대로 발음을 한겁니다 발음 한자를 발음하는 그대로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말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두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 크게 두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자비라는 말, 똑 그대로. 사랑과 자비라는 말 그대로 들어있어요. 말이. 그러면 자비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자비는 불교에서 가져오고,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원천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느낌 왔다, 느낌 왔다가 아니고, 이 원천은 똑같은 거예요. 한쪽부터는 종교를 하기 위해서는 체로키드 어메이징 그레스로부터 출발을 시킨 것이고 이 천부경은 만법이라는 겁니다. 만법. 자 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이치를 푸는 만법이다. 그럼 만법이라면 모든 것을 풀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만법이겠죠. 그러면 인간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다 풀게 되면 다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죠그다풀수 있다는 거다 그 어떻게? 수로써 다 풀게 됩니다 그러면 수는 어떻게 수가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안되고 수는 너무나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수는 1부터 9까지 수밖에 9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9개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조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5분의 표현은 이 상담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신이 있는 것은 5번 학기에 16주를 여러분들이 이수를 딱 하시게 되게 되면, 바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들보다 뛰어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확신하게가르치 단지 조건은 복습입니다, 복습. 예습은 말고 복습. 그러면 하시게 되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수준이 아마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어려운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한자를 몇개나놨지만 한자도 일체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수리 법칙이 한다고 더하기 빼기 최고 큰 숫자가 36이라는 숫자입니다 36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5번 학기에 이것을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기는 이제 정말로 혼자서 상담한 방법과 이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과 이 애군과 이 풍액을 풀어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더 진행되게 되면 우리는 이거 풍과 애군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는 이개운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개운과 방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 이 두뇌와 두뇌와 명상과 이 심리에 관련돼 갖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한 차원 더 높은 음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 고 생각.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풀면서 음 이런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이는 공부를 이때까지 공부만 해오 가지고 이것을 니네 마음대로 풀지 않겠느냐 이 절대 내 마음대로 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저도 19살 때부터 미쳐에 갔다 했지 그지 그치? 그치면 굉장히 빠른데 제가 결을 받으면 받고 이 길에 어쩌면 접속을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간접해도 분여 45년이다, 그치? 자, 그런데 이것이 풀어줄 때는 정말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천봉인을풀 때, 제가 태백산에, 태백산에서 이것이 마지막 풀있는데이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저는 지금 어제 됐냐면,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이 할머니들이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한 부산에 할머니들이 여름에 모여 있어요 그분들이 태백산에 저 도계 태백산에 절을 짓겠다고 해갖고아주까지 10년이 넘어서 15년이 돼도 절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나를 개입을 시키라 아, 나는 이 종교의 길이 아니고 학문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종교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수원을 읽으면서 제가 부산에서 거기까지 지금은 곧 도로가 좋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는 9시간 갔었어요 올 때는 뭐 11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풀기 바로 시작 고민이 됐어요 천무경 보게 되면 81자 중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저러면 풀게 되는데 여기 육자가 하나 딱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아침까지 잠이 들었다 하면 절대 깨우지를 않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분더러 그런데 밤 12시가 좀 넘어 1시 가까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알고 는데 거기서 땅 밖에 나오면 태백시 태백시가 그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게는 하늘 아래 첫 집이 되고 겠 하늘 아래 첫 집이 되고 태백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시를 다 보고 응? 담배를 한대다 붙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엄청나게 풀고 싶어도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 머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CD를 돌리면, 옛날에 그 레코드판하고 CD 같은 거 돌리면 웽 하고 돌아가죠. CD 당연히 웽 돌아가잖아요. 이 머리에 순식간에 웽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거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들어가고 막저어요 정리를 하고 다시 다나갔어 그런데 그 풀어준 순간이 어떻게 되면 찰나일 수도 있어요. 한순간 다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분 따라 이렇게 온 거예요. 오기는 그때부터 이 학문들이 막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 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저는 이것을 숨기 놓고 어떻게 뭐 내가 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있는 거는 모든 것을 다털어내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처음 다한 개라도. 그래서 저도 지금 음 나이가 뭐 65식이기 때문에 만만치게 많잖아요. 그지6 5살이 때문에 제가 이것을 퍼내도 내가 힘이 있을 때퍼다 퍼낼 수 있을는지 없을든지 이것이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요만큼 숨기나놓고 내만 안다 이런 생각 절대 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뺏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천복이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천복에 설명한 이유는 이 다섯 개의 글자 속에서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유 구석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없어지지 보는 거예요. 그러이 수에는 하늘의 진리가 있는 것이고, 땅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치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치, 땅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치, 사람이 인간을, 어? 일으키는 이치, 인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 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시죠. 이것이 천지주의. 이치 중에서 이 인에 해당되는 이 심을 지금, 그, 공부하신다고 산에도 가시고, 백일 기도도 하시고, 어떻게 보게 되면 참그 명상도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도 많이 있습니까 이 참는 도 많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운은 어떻게 해요 하늘이 천일 하늘에서 준 타고난 운명으로 준 것이 있고 어떻게 요 내가 타고난 부모도 있고 환경도 있고 환경이 주어진 이 운도 있고 내가 노력을 해 갖고 기인을 만나서 변하는 운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풍에 와서는 어떨까? 풍에 와서는 우리는 천풍, 지풍, 인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풍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 풍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재, 지재, 인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천년풍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나를 괴롭히게 되면 지혜풍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괴롭히게 되면 인형풍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천복에서 이야기하기는 이것이 바로 삼풍이라는 겁니다 삼풍이 삼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삼재가 되는 거죠 근데 천복에서는 계속 이렇게 삼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큰 인생의 줄거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세 개의 풍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이 삼재라고 한 거예요. 개념상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가 왜 이렇게 썩어놨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세 가지는 삼이니까, 그제? 삼이니까. 이제 자가 왜 이렇게 썩었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불난 집에, 집에, 이렇게 불이 탁한 개나 어요 그제?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제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강설도못 하고 그리고 이때는 망하는 게한 결정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집한 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풍이라는 지금 바람이에요. 그렇게 1차 폭풍, 2차 태풍, 3차 우리는 어떻게 허리케인 이런 게 동시에 찾아오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 지금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다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이 오는 거는 간단하게 풍이 오는 것이지만 은 결정적으로 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풍이 오게 되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풍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신 아인이 되는 거죠 몸에 풍이 오게 되면 빨리 죽거나 큰 질병이 오고 인생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의 풍이 와보게 되게 되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풍이, 사업을 하다가 풍이 와버리면 망해버리고. 가족이 풍이 오갖고 씻스서 보면, 어떻게 해요? 가족을 완전히 붕괴시키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시기 때마다, 나이 때마다 이것을 다 풀어주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모든 글자에는 이런 세가지 천지인의 논리들이 다 붙여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거죠.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너무 간단하게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복잡한 것을 전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술 했으니까 이제 술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는 이것도 한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천지인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제는 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천재 하시죠 그지 산에 가기는 아마 저를 수니까 천재를 아마 치를 겁니다 그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의 조상인데 이 기운을 베풀고 받고 하는 것이고 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일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이 개운과 방풍을 하는 그렇게 교훈과 방풍과 이런 것들이 각각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고, 이것이 우리는 천도제가 되는 거고, 이것은 천재고, 이것은 천도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그하게 되는 뭐 예수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제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내가 치워진 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 생존 예수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제고 이거는 조상을 위해서 하는 제고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한 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까지도 처음이다. 이런 경우가 연관돼 갖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술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많이 돼 갖고 술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술을 할게요 혼돈이 되면 좀그러니까자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수부터 해가지고 운명수에 이르기까지 가도록 할게요